여 뭐, 초콜릿땡! 아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만든 쿠키베어스 캐릭터와 뚜레쥬르가 콜라보 해가지고 요렇게 발렌타인데이 한정으로 나왔습니다 발렌타인데이 한정으로 뭐가 나왔다는거에 앞에 보이는거 <웃음> 이기좀 해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아우 네가 리드를 해야죠 안감격스럽니? 네 친구가 이렇게 지금 뚜레쥬랑 폴라보해가지고 나한테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있는거야? 감격스럽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음. 쿠키베어스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봐봐요 네. 아 쿠키베어스는 노아가 만든 첫번째 네. 첫번째 말입니다 네? <웃음> 노아가 만든 캐릭터 브랜드예요 네. 거기에 이제 세 마리 토끼가 토끼? 아 곰이 있죠 모모, 제제, 베베 이렇게 음, 세 마리가 어... 있는데 <웃음> 쿠키베어스 스토리는 쿠키바스 인스타 아 네. 뭐야 보면은 보면 색깔이 얘네가 쿠키야, 곰돌이가 아니고 곰돌이가 되고 싶은 쿠키들의 꿈 같은 음.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죠? <웃음> 얘네 보시면은 여러분, 내가 모모는 들이가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야. 그래서 약간 하얘. 그두 째는 아주 잘 익었지만 아 살짝 유입이뚤어진 귀여운 아이고, 세 번째 아이는 탔어. 그래서 까매 이렇게 <웃음> 세 마리가 탄생된 이야기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맞아요. 이미 깊어. <웃음> 아무튼 이제 그 친구들과 뚜레쥬르 발렌타인데이.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주죠. 여자, 아 여자가 남자한테 선물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아, 남자는화이트아 맞아요. 맞아요. 어, 이 여자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 <웃음> 뭐 알겠니? <웃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한입 런치 비스켓. 큐피트 화살을 쏘고 있는 거야. 음. 너의 마음을 훔쳐가겠다. 이 음. 글씨 위가. 퀄리티 있지? 아, 밥이 아 따로 인쇄돼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음. 선물 주기도 좋겠고, 그럼 상자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 근데. 아, 기성품인가 보네. <웃음> 어, 에디션. 에디션. 에디션으로 어. 바꿔서 나온 음. 거죠. 우와! 너무 귀엽다이 안도 다 넣고 있으면 좋겠다 <웃음> 오와 크다 생각보다 이 동그라미 작아서 작은 줄 어, 알아 어 우리 초콜릿에까지 꽈봐 오! <웃음> 오, 오! 와 오, 내가 맛있겠냐?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오 맛있겠다 약간 크론키 초콜릿 음~! 음 고급지다 음. 너무 많이 고급져 음. 여러분 이거는 광고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뭐 이게 많이 팔린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리뷰할 어. 거예요. 맛은 근데뭐 맛있네. 퀄리티 좋네. 음, 아. 맛있다. 음, 그러게. 다음에는 이 패키지 안에도 이제 쿠키 베아스로 해주세요. 다음 마카롱 마카롱 세트인데 음. 여기 보시면은 마카롱. 세트. 음. 이건 뭐야 이건? 모자 빵 모자 쓰는. 아. 뚜레츠로 초록색이자 그 마카롱 모자도 쓰는 음, 미 는 이렇게 또금박 처리가 돼 있어 있고 아주 예쁘게 그리고 여기 마카롱을 한껏 끌어안고 있는 베베에요 베베. 대배. 네. 그래서 아주 고급적 또 여기 이거 봐봐 이런 상자 반지? 반지? 반 반니? 요, 요런 느낌. 이렇게요. 우와! 뚱땡이에요 여러분. 뚱땡이! 똥카롱~ 아, 어. 똥카롱이에요. 여러분, 똥카롱! 그래서 필링이 가득가득 들어있다. 그리고 약간... 오! 얘는 엄청 부드러워. 이속에 필링이... 아, 부드러워~ 맛있겠다. 나안버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음~~, 음. 음. 음. 이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뭐야? 벌써 다 먹었어 이좋 초코 음, 초코 인짜 맛있다 괜찮다 진짜 선물용으로 연인 사이는 아니야 아, 이 선물을 줄 때? 어, 이 선물을 줄때 연인은 아니지만 관심이 해야... 있어 어. 그렇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민망하잖아 그까딱 요정도 너무 귀엽게 아주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러분 딱 이거 하나 사가지고 선물해 주면 다음은 여러분 짠 얘는 쿠키에요 여러분 약간 인사치레할때 좋겠다. 음, 부모님한테도 드리잖아. 딸이 아빠한테 주거나 이렇게 주잖아? 뭔가 이제 아빠 차에 두고 하나씩 먹을 수 있고 엄마가 이제 티타임 문자 가지실 때 하나씩 아, 이렇게 네. 꺼내드실 수 있게 이게 부모님을 위해서 또 드릴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아이들이 어! 이기더이뻐 아. 그치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 쿠키들을 하나씩 들고 가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음. 초코 과자들 세트예요, 초코 과자. 이글씨도 아. 넣었었어? 어, 그럼. 오. 다 내가 온거야! 얘! 예. 음. 그리고 고급지게 또 약간 어? 아니, 홀로그램 막 해가지고 선물용으로 딱 좋게 음, 아, 열면은 I love chocolate cookies! 쿠키! Cookie. 초콜릿은 안좋아하지만 초코쿠키는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 이 예쁜 모자를 쓰고있는 제제 초코 샤브레 제제. 초코 코코넛 비스킷 어, 모모. 뭐? 베베의 초코 버터쿠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오! 오! 얘초코인데랑 되게 다른네 음! 음. 아, 얘부터 먹어보자. 이거 초코 버터쿠키. 음. 음! 음! 버터링 색감. 난 개인적으로 초콜릿이 단맛이 강하고 안전다. 음. 말차처럼 약간 쌉싸름한 초코 좋아하는데 음. 덜 달면서 쌉싸름하면서 그 묵직한 그 버터의 풍미가 초코에 가득 버무려져 있는 그런 묵직한 맛이에요. 그다음에 얘. 예. 응? 초코 샤브레. 음. 뭐? 이야 내가 너무 맛있다. 이거다 샤브레 맛있다. 여러분 샤브레 너무 맛있어 약간 씹었을 때 입자가 굵게 씹히는 쿠키가 있고 되게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씹히는 쿠키가 있는데 약간 음. 그런 재질이야. 음. 내가 좋아하는 재질. 그러네. 예. 근데 코코넛 별로 안 좋아해. 음. 음. 매력있다. 까다 음. 코코넛. 이랑 맛이 비슷한데. 좀더 자연스러운 맛이에요오 <웃음> 어, 맛있다. 얘는 뭐야? 얘 메인이야. 패키지 너무 귀여워. 우리 귀염둥이 모모가 이렇게 하트를 들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너에게 달려갈게. 이거 예쁘잖아, 이거. 이거 내 직접 쓴거같 한타, 한타. 짜잔! 너무 그래, 귀엽지? 머리 어, 왜 깨졌어? 아, 하트! 하트만 있구나! 하 색깔도 우리.. 우리 다 있잖아 모모 베베 채. 야, 그렇게. 오늘 이렇게 해주신 건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밥만 먹어봐. 아, 액체 백제 있어? 액체까지는 아닐 거야. <웃음> 음. 음. 음. 음. 아, 또 뭐가 있어? 음. 생 초콜렛 맛이 아니라 약간 버터 초코 같은 느낌이야. 약간 고등학교 때 많이 받았던 <웃음> 그 맛이다. 아, 이 <많이> 사먹었니 때 <웃음> <웃음> 근데 아, 맛 있어요 아, 딸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시는 주면은 아. 이렇게 보면은 앞에 베베가 이렇게 딸기를 들고 있고요. 짠 이렇게 하트로 어, 하트로 뚫어줬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뚫으신 거야. 하트로 그리고 다 같이 케이 크 먹는 거야 아이들이. 아 모양이 약간 이렇게 마름모네? 응. 음, 그럼. 음. 그리고 이 옆에도. 풀어 놓은 아 다른 모양이네? 음다 달라 그림이 다 달라 어 그러네 네. 이거 오, 보통 디자인 하다보면은 그냥 옆면 정도는 똑같은 일러스트 넣기 마련인데 그래야 돼? 가 아, 그린거야 그 위에도 어, 그러네 이 위에도 있어요 보고 있잖아 그에는 이렇게 여드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있어 열면은 이 안쪽에 있는 내지가 아와 대박 네. 너무 예쁘 오! 오! 이거는 이름이 귀엽죠. 스트로베리 쇼콜라 기아또! 아, 기아또야 기아또! 그 인스타 보니까 케이크 설명 잘돼 있던데 오! 귀여워! 특히 너무 귀엽죠 여러분! 난리 났죠?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면 퀄리티가 확올라가네그 그래, 이게 퀄리티의 차이지 어, 어떤 거냐면 약간 요런 거 이거 하트도 이것 때문에 칼선을또 따로 제작된 거 같아요 그래.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딸기 싱싱하네 이게 예, 묵직한 초콜릿과 <웃음> 나 뭐라고 어 묵직한 초콜릿과 메이크 가나슈 생크림 아이 가나슈 생크림 그리고 연유 생크림하고 이렇게 아 3단! 맞아요 3단. 나 이거 브레즈맨 인스타에서 봤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여러분 아, 어, 두꺼워 얘가 근데 얘가 책갈피로 쓰면 되게 두껍다? 네, 두껍고 퀄리티 좋은 거라서 여러분 책갈피로 우와 쏙 들어가네 보통, 보통 크림을 이렇게 펑카 치려고, 펑카? 펑크? 아. 여기 겉에만 이렇게 두껍게 하고, 점점 갈수록 얇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크림이 갈수록 두꺼워지냐? 아낌 없이 넣었어, 이거지. 음. 음! 음! 음! 음! 오, 여러분! 닭게임 안 담그던데. 음, 닭도랑 쫄깃쫄깃하네. 음! 약간 쫄깃쫄깃한 음. 빵맛이 아, 뭐라 그러지? 닭도. 말 그대로 닭도. 음. 음! 진짜 초코덕구도 이거 먹어야 돼, 나는... 많이 팔아야돼? 음? 많이 팔 안...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초... <웃음> 홈쇼핑 아니고요. 와, 편집니다. 불닭볶음면 먹어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뭐가 있을까? 기업들 어떻게 요즘에 연락을 하는지, 작가들한테. 그러네. 어떻게 해요? DM으로 왔어요. 쿠키비우스 인스타를... 뭐, 싸먹고 아까. 여기로 가면 돼. 하나 싸을까그짜요뭘 보고. 저희 SNS 인스타를? 인스타 쿠키베어스를 보시고 그렇게 미팅을 하게 돼서 이렇게 네, 하게 되었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 내가 이걸 해서 뭐가 되겠어? 하찮게 음. 보던 일들도 쌓여서 쌓여서 언젠가는 아. 이렇게 커다란 맞아 맞아 네. 근데 이게 비단 그림뿐만 아니고 진짜 어, 갑자기 무슨 프리랜서 채널 됐어 <웃음> <웃음> 이렇게 노출만 시켜놓는 걸로도 어떻게 일이 연결될지 몰라요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네, n s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로 다가여키 베어스와 트러분여 이렇게 러라여해서 우리 출소했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제가 뭐 그렇게 뭐 경력이 있는 그런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댓글,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어, 이벤트 없니? 어때요?